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골드를 거래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골드 1시간 차트입니다 자 우선 첫번째 거래가 여기에 있고요그 다음 두번째 거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거래 그 다음에 네번째 거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개를 거래를 했는데 우선 가장 첫번째 거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 같은 경우에는 2,373불이라는 어,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시한 차트에서 우선 어떠한 분석을 할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4시한 차트를 보았을 때 바운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운 트렌드 라인에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모습이고요. 한번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을 때 제가 본 부분입니다. 서포트가 충분히 될수 있는 구간. 자 1시간 차트에서 보았을 때 서포트가 충분히 될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5분 차트로 내려온 후에 서포트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본후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의 상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 불캔들, 자이 불캔들을 보시면은 이블리식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뭐네 다섯 개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캔들을 한 번에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방향은 위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런. 방향은 위로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진입을 할수 있고 혹은 이불 캔들 다음 베어리시 캔들 나올 거를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엔트리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불캔들 나온거 보고 베어리시 캔들 딱 주었을 때이 가격에서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모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서포트 구간보다 더 낮게 더 낮게 주었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15분 차트 단타 거래를 한 것이죠. 단타 거래를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레지센스 레벨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시작된 가격라인까지 타겟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만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1,753이 되겠습니다. 1,753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2,373달러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두번째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번째 거래는 이미 끝이 난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서포트까지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포트 구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캔들의 움직임을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캔들이죠? 바로 해머, 해머 캔들 그리고 위기 계속해서 밑으로 길게 길게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셔야 할 것. 위의 움직임을 보시면 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위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베리시 캔들이 위 정도 레벨에서 닫히지만은 이 또한 왼쪽에 있는 위보다 더 높다. 옆에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 조금 더 낮지만은 블리시 캔들로 끝나며 그 다음 블리시 캔들이 나오고 이세 개의 캔들 패턴을 보았을 때 아주 좋은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된다. 그 다음에 베어시 캔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레지센스, 이 캔들의 오픈 클로즈 이 가격. 딱이 오픈 캔들 클로즈. 지금 다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오픈 클로즈들이 다 여기. 그쵸? 다 낮잖아요. 그쵸? 이 정도 레벨. 이게 가장 높고요. 딱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거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딱 캔들 클로즈가 나올 즈에 여기서 네이 캔들의 클로즈가 나올 즈음에 딱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짧게 거진뭐 1대1 비율이지만은 또 좋은 수익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이 정도 레벨까지 다시 한번 1753레벨까지는 가져가 보려고 했지만은 짧게 닫아서 어 수익을 만들었네요. 1935달러가 되겠습니다. 약 200만원이 넘는 돈이죠. 얼마나 걸렸나? 15분 캔들 하나, 두개, 세개. 아하나네 하나. 15분만에 만들었네 15분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0분 걸렸죠? 150분. 2시간 반. 2시간 반 만에 네2 3 7 3불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거래 간단합니다. 우선 이거는 4시간 네 차트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753이라는 레지센스를 뚫고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보면 은 어느 정도 마켓 스트처 부분이 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네, 따지고 보면은 한시간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한시간 차트로 갔더니 제가 본 것은 딱 이겁니다. 레지센스를 뚫지 못하는 저항선, 즉 레지센스를 만드는 모습. 위기 위로 길게 나오고 몸통이 줄어든어 아, 몸통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이것을 본 후에 15분 차트로 갔더니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된거죠. 그렇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놀면서 한시간차트로 보았을때는 위기 이렇게 만들어진겁니다. 자 15분 차트로 다시 왔을때 우리가 엔트리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마켓 스트럭처의 리테스트 구간 그쵸? 하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숏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베어리시 캔들 다음에 엔트리를 잡았더니 그 다음 빵 하고 떨어진겁니다. 하겟은 왜 여기까지 잡았냐? 마이너스 27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7 보다 조금 안되게 왜 밑에서 또 위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7 조금 안되게 타겟을 잡았더니 15분 만에 예 네, 거래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2 3 2 0불이 되겠습니다 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이거 이거 거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좀 길게 잡아 볼까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길게 안잡길 좀 다행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자또1753 서포트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주었을 때 15분 차트에서 이 블리쉬 캔들 다음에 제가 진입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블리쉬 캔들 다음에 진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길게 볼 거를 생각을 해 가지고 라 사이즈를 좀 작게 가져갔거든요 라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서 1.5라 정도만 그냥 진입을 해 봤는데 어 487불 네, 얼마 안되죠 이거는 네, 그래도 487불이라는 거짓뭐 50만원 네, 50만원 돈 정도 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70 더하기 1935 더하기 2320 더하기 487.50 총 7112불 그 다음에 50센트라는 수익을 만들었네요 지금 이거를 환율로 따지면 은 949만 920원이 되네요 이틀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보셨듯이 상당히 간단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골드 거래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어느 타이밍에 거래를 하느냐입니다. 불필요하게 아시안장에서 거래를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런던이나 뉴욕장 오픈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횡보 움직임을 최대한 없앨 수 있고 내 분석이 맞다면 빠른 수익권에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저희 학생분들도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평생회원권은 하단 두프라임 링크를 이용하셔서 을 회원가입을 하시고 천달러 입금을 하시면 은 평생회원권 또한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잘 보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